이카 안녕하세요 타이거이기입니다 어, 소리가 너무 크다 소리 좀 줄이고 네 아직까지 결제가 안 끝났습니다 네뭔 소리야 결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겨우겨우 미션을 통해서 모았고요 아총 3연법 할수 있어서 3연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그냥 하는 거라서 편하게 자리에서 뽑겠습니다 진짜 비반 없이는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3연차 중에 첫 번째 1연차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제발, 어, 자, <웃음> 일단은 뭐, 네, 그래요. 자,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일단 에~ 네지기파승했했고 아, 머리 에~ 왜 이래? 머리 감고 지금 바로 해가지고요 자 오공블랙 로제 안좋아요 익스트림 이상인데 자 아직까지 스파킹 소식은 없고 이게 아 비델 팡 엄마가 나왔어요 아 레이드 통해서 겨우 결정수급했는데 설마... 아 진짜 완전 개꽝이네요 완전 망했습니다 진짜 망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두 번이 남았다는 거 무료까지 해서 가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완전 망하려나? 그러면 안 되는데요 진짜 어우 비만 당해보니까 더 쓰고 싶어요 일단 다운로드꽤 있죠 제발 일단 불타는 나메크성 출사인 변신 자, 배빵까지 갔고. 아, 오, 금색. 일단은, 여기서 원기옥 모았으면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했을 텐데, 원기옥은 안 모았고요. 아, 어떻게 될까, 진짜. 써보고 싶다, 진짜. 아, 이게 뭐야. 어, 그래도 스파킹 두개 연속은 좋은데, 조... 네, 안 좋아요, 사실. 다른 거 필요 없고요. 검은 화면으로 변해가지고 비스트 소노반이 나와야지 좋은 겁니다 아, 요번 뽑기는 신캐도 너무 안 나와요 피콜로도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, 짧은 뽑기가 될것 같은데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끝입니다 아 끝났네 10개 아, 뭐야 이제 마지막이에요 와 진짜 너무 안 나온다 제발 무료에서 가자 무료 파워 무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두방정이 제발 통해서 나와라 <웃음> 일단 오, 일단 우주 잠깐만 한개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적이 좀 있는데, 어 헛발질은 좀안 좋은데요. 금색이네, 근데? 근데 졌죠? 베지터 나오죠? 자, 이거 제발 베지터 소노반 불러와 아, 비스트 소노반 아, 이거 안 나오면 진짜... 결제해야 되는데 결제 해야되는데 결제문제 반다이 낭코한테 메일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어? 아나 네, 진짜 아... 열받네요 레전드 리미티드 나올것 같았는데 아니 어떻게 확률이 더 낮은게 나올까? 히어로 두명 베지터 나온것도 참 신기하죠? 아... 이럴수가... 여기서 나오면 좋겠다 죽은 소노반 말고 아 끝났네요 네 끝났습니다 없어 없어 자 이렇게 해서 3연 뽑혔는데 실패입니다 실패고요 당분간 레전즈 할맛 되게 안 나겠네요 어떻게 신캐가 하나도 안 나오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다음 영상에 이어서 나올지 아니면 이것만 단독으로 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즐겜 하세요 안녕 이빠 <웃음> 아이티다. 아하 훅. 훅. 훅. 훅. 훅. 아! それから終わり本気葵貴様らにガンマにごう俺のよし俺もちゃん オ r a n g a 테리로가까스지시오다시 언제 되 オが行だ俺は怒ったぞはっいのだオラのだああっちそれでせい 宇宙のまみんなのため希望はさーしないわねここからが少し 있을 때마다 쓰고 있다, 진짜, 제발 나와라. 오메오프타! 이키맛세요! 오레 센토록 오 미즈! 사이안! 사 오레모 잔! 마카 모을때마다 한다! 제발! 나오자! <웃음> 진짜! <웃음> 아 미치겠네 진짜! <목소리도> 아. 하늘 남에 숨은 건 그죠? 아! 아. 또 이. 어, 700점 마지막이네. 미치겠습니다, 아주 그냥. 제발 좀. 오라 아이티다. 가라! 아 이게 아오네 네. 아! 오라노, 나왔다! <웃음> 예쓰! 컴온!! 야 여기서 나와더니, 네가! 진짜 아 예상치 못했는데, 나오네 나왔다 나왔나와서Por <웃음> 됐어. 하나라도 나왔으면 됐어. 아, 미치겠네. 진짜. 아, 지금도... <웃음> 아, 드디어 나왔다. 진짜 모든 거다 털었는데, 무료법이나 두번더 찍고, 네, 여러분들 방송에서 배우 건너뛰기. 오우, 좋아! 아우 좋아 또 먼저 두기 한번 해야지 간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우 <웃음> 이렇게 기분이 사람이 좋아지나? 오케이 안 나와도 괜찮아 자 여러분들 진짜 방송에서 봐요 감사합니다